마이벨의 색두번째 리뷰 짠! 짠! 신전 떡볶이! 신전 로제 떡볶이! 가격은 1인분 5,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신전 떡볶이의 신메뉴인 신전 로제 떡볶이인데요 드디어 로제 대란에 신전 떡볶이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맛은 어떨지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약간 기름과 약간 따로 노는 느낌? 좀잘 저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어! 저으니까 나온다! 로제색 나온다! 신전 떡볶이보단 좀더 찐득한 느낌이 드는 그런 국물인 것 같아요 음 되게 달달하다 저는 중간 맛으로 주문을 해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매운맛도 확실히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신전떡볶이가 이렇게 야들아들하고 쫀득한 밀떡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떡의 양념이 잘배어들었어요 소스 자체가 되게 진하다 크림을 많이 넣은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오늘 4월 1일 첫 출시된 날짜에 맞춰서 제가 먹어보았는데요 실시간 검색어로 신전떡볶이가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뭔가 맛을 압축해서 표현하자면 그냥 딱 달달 매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크림의 달콤함이 강하고 그 다음에 좀 매콤함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이 신전 특유의 카레와 후추향에 크림이 더해진 맛인 것 같아요 원래 신전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만족할 만한신 메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신전 떡볶이의 특징 중 하나가 토핑이 없고 대신 사이드 메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게 국물도 넉넉하고 하니까 되게 찍어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로제 떡볶이가 굉장히 큰 열풍을 일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신전 떡볶이에서 쉽게 먹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쫀득한 이런 밀떡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웃음> 아, 너무 매워. <웃음> 너무 잘못 안겼어. <웃음> 매워 죽겠어. 나 지금 눈물 나. 달려주시죠. <웃음> <웃음> 떡볶이를 시키면서 올만하겠다 하는 사이드 메뉴를 같이 시켜 보았는데 음, 오돌뼈 튀김 맛있다. 음, 되게 맛있다, 핫도그. 뭔가 음, 찹쌀이 들어간 느낌이네?